3 이, 일. <웃음>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K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요.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WD 시리즈 블랙 라인업의 P50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 라인업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외장 ssd 예요 우선 박스를 살펴보고 언박싱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박스는 뭐 제가 앞선 wd 제품 리뷰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해 왔지만 프리미엄 제품군인 만큼 굉장히 고급지게 돼 있어요 제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고급스럽게 여기 레터링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품 이미지와 옆에는 실제 사이즈와 같은 이미지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가 있는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면요, 게임 드라이브 SSD라고 적혀 있어요. WD 블랙 라인업이 게이머들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인 만큼 게임 드라이브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게이머들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PC 사용자나 다른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SSD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솔직히 무시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품은 500GB고요 1TB, 2TB까지의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MBps의 속도를 지원하고요 박스 뒤편을 보시면 요 제품 설명에 USB Type-C를 통해서 제품에 연결을 할수 있고요 이 USB Type-C는 일반 Type-C 케이블과 다르게 USB 3.2 Gen 2x2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을 이게 뭐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맥시멈 속도가 2000MB p s 딱 지금 이 P50이 지원하는 최대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인터페이스인 USB 3.2 Gen2가 1000MB p s 속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P50이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두배더 속도를 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가장 최신 Type-C 포트를 지원하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복잡해. 그만큼 정말 최신 USB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컴퓨터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2000MBps를 풀로 뽑아서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제 USB 타입은 썬더볼트는 지원하지만 3.2 젠 2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p o 0을 꽂았을 때 최대 속도 1 0 0 0 m b s 정도를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 o 0의 최대 속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규격에 맞는 컴퓨터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구매 전에 꼭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체가 준비되어 있고요. 설명서와 케이블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ype-C에서 Type-C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하나와 Type-C에서 Type-A로 연결할 수 있는 선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P50의 최대 속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Type-C to Type-C의 케이블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A의 USB 케이블 같은 경우는 2000MBps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화된 모든 컴퓨터에서 적어도 활용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어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막 타입 A, 타입 C, 타입 B 복잡해 미치겠네 자 아무튼 이렇게 제품을 보시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이 윗부분 상판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있어가지고 발열에 취약한 m b m 의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열이 순환이 되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판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4개가 딱 박혀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LED 표시등이 있습니다 뭐그 정도고 디자인이나 크기를 봤을 때 하나쯤은 갖고 싶은 그런 모델이에요 또 속도까지 빠르다고 하니까 뭔가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카페 같은 데서 딱 꼽아 놓고 작업하면 괜히 있어 보이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SSD가 과연 어느 정도의 충격까지 버틸 수 있을까? 삼성 SSD를 2층인가 3층인가에서 떨어뜨렸을 때 데이터가 살아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해외 유튜버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과연 이 WD에서 제작한 SSD는 어떨지 바로 던지러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제 바깥에 와가지고 이제 충격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층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가볼까요? 블랙 SSD P50을 3층에서 떨어뜨려보겠습니다. 아, 진짜. 내가 될 거야. 야, 진짜 떨어뜨렸는데? 간다. 3, 2, 1. <웃음> 와. 기스 엄청났다 얘라 <웃음> 이제 안에 데이터가 살아있는 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외관에는 이렇게 기스 많이 났어 오 많이 났다 아, 많이 까졌네 3층에서 떨어뜨린 거 치고는 괜찮은데? 4층에서 한번더 떨어뜨려 볼까? 왜몇 층까지 되는데? 모르겠어 우선 안에 제가 백업 해놓은 게 있거든요 백업 해놓은 게 그대로 과연 살아있을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지고 왔습니다 제가 던지기 전에 데이터를 하나를 넣었거든요 그게 과연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읽히고 작업까지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인식은 되네요 일단 제가 넣어놓은 폴더도 살아있고 데이터도 남아있어요 영상도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다른 거를 넣어 볼게요 게이지도 안 뜨고 그냥 바로 옮겨졌어요 1GB가 1초만에 옮겨졌어요 와 이렇게 3층에서 떨어뜨렸는데도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네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확실히 어딘가에 들고 다니면서 충격에 취약한 여행이나 혹은 야외 촬영 시 이런 곳에다가 백업을 할수 있다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결론은 3층에서 떨어뜨려도 멀쩡하다 입니다 근데 거기다 심지어 보증 기간이 5년까지 지원이 되고요. 한 가지 진짜 유일하게 정말 큰 단점! 인터페이스가 너무 새롭다 보니까 지원하는 컴퓨터, 지원하는 기계가 많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1.5번째로 살짝 걸리는 점은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1TB 기준 47만원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는 50만원대 였는데 지금 47만원에서 48만원이 최저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1TB를 47만원을 주고 구매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비쌉니다 썬더볼트의 반 정도뿐이 미치지 못하는 속도이긴 하지만 usb 계열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상징성을 띠는 외장하드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WD 시리즈의 P50 가장 빠른 USB를 보유하고 있는 외장 SSD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주시면 안되나? 다기승 났는데?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 제품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NVMe, NVMe SSD를 탑재해가지고 n v m e n v m e 아우.. 다르 n v m e SS들을 탑재해가지고 최대 속도